축구 선수 사진 <웃음> 특히 휴대폰 번호를 막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 걸려고 검색을 해보면 축구 선수 사진으로 바뀌어 있잖아? 100% 초등학생 분들 영민이 5천원 갚기 막 이런 거 써져 있고 막그래요 <웃음> <맞죠? 웃음> 이번에는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는 카톡 프로필 사진 유형입니다. 보통 호감을 가지는 그런 느낌의 프로필 사진들이 있나요? 호감을 처음부터 갖기는 어렵지만 비호감만 아니면 되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근데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는 카톡 프로필 사진 의 유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생기면 다 호감이지, 솔직히. 근데 요 남자들의 카톡 프로필에 따라서 이제 연락의 지속이나 연락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주제를 봤을 때 네. 카톡 프로. 필 사진을 보고 호감을 갖는다?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바로 제가 나왔네요. 오, 깜짝이야. <웃음> 이거 영두. 이게 <웃음> 뭐야, 이거? 아, 왜 아, 셀카 셀카 왜 이런 걸 아, 쓰냐고. 어찌야? 더 멋있는 거 쓰라고. 파이팅! 더 멋있는 거 쓰라고. <웃음> 아니 이, 이 꽃무늬 이거 너무 킹받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자기 셀카 사진은 어때요? 약간 캐바케일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뭐 보통은 거의 남자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해놓으시지 않나요? 자기 셀카가 이렇다. 그럼 평점 몇점 남기시겠습니까? 몇점 만점이죠? 100점. 100점이요? 100점 만점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좀 저기 할것 같은데 응. 셀카 사진 100점 만점에 40점 주겠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네요 아 왜냐면 셀카를 이렇게 대놓고 하면 은아나나 나 자신 있는 사람이야 막좀 이렇게 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연락할 때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 50점? 왜냐면 이렇게 찍으면 얼굴만 잘 나와서 올리면 또 매력이 없어 이게 봐봐 꽃무늬 요거 뭐야? 진짜 얼굴만 신경 쓰는 거잖아 근데 셀카 중에서도 이런 셀카가 있고 약간 이런 셀카가 <웃음> 있고, 눈 코가 입소리킹맞는데가 있어요. 약간. 약간 입꼬리 약간 올려. 뭐 약간 이렇게 입꼬리에 약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응. 이건 데이 요런 생카 하는 어, 몇 점을 드리면 좋을까요? 100점 만점에 어, 뭐 그냥 평균, 평균이니까 66점. 오늘 어, 잘 되긴 했다 얘. 앗! 짜잔! 다 아무것도 어. 없음. 100점. 와, 100점? 마이너스 쓸게 전혀 없다. 네. 아, 근데 이런 아무것도 없음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휴대폰 번호가 저장이 안돼 있을 때 카톡이 오면 은맨붕 아 와요. 진짜 어? 이 사람 누구지? 자기 써놓은 것도 점요하나 맞아요. 보통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누군지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연락 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와 응, 응, 응.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 선뜻 네. 먼저 카톡하게 좀 그래. 저도 그래서 일부러 대화명에 기억 상실증 걸렸다고 막 써놓고 그랬었거든요. 카톡 X <웃음> 급한 일은 네. 전화로 옛날에는 뭐양간 카톡으로 나를 좀 표현하고 상태 메시지로 표현하고 배경삼지 막 이런 걸로 표현을 했다면 요즘은 약간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좋은 SNS가 있기 때문에 굳이 카톡에서 막해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제가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어, 남자도... 아니야 남자는 1점 남자는 하면 안돼 왜? 별로 안따진다요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아내 남자... <웃음> <웃음> 다음 어 뭐야? 거울.. 마태용인가요? 거울샷! 또 거울샷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건 좀 기... 귀... 저는 이건... 어, 이... 그... 아니 이 사진은 너무 좋은데? 어? 이거 마태형 이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부사. 어.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나는 거울샷 좋아요. 살짝 그 사람의 그 성격도 쫙쪼금쪼금 나와. 진짜 막옷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예쁘게 찍고 음...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찍고 그런 살짝살짝이 묻어나서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거울샷은 약간 오, 오그라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요것도 셀카만큼이나 뭔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어? 나쁘지 않은걸?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 어, 나 근데 다별로인데 <웃음> 근데 저는 셀카보단는 거울샷이 낫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거울샷을 자세도 중요한 거 알아요? 이렇게 찍는지 이렇게 찍는지 음. 이렇게 맞아요. 다 다르죠. 아, 아, 아, 아.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 음. 10점 주겠습니다. 10점? <웃음> 네.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오, 아무것도 네네. 없는 거랑? 안 그냥. 하느니만 못하다. 안 하느니만 못하면 요거는 한 9점으로 가야죠. <웃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아, 축구.. <웃음> 축구 선수 사진. <사실. 웃음> 아니,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학창시절 남자애들 굉장히 많았죠? 아. 보통 진짜 조용하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때요? 어, 좋아요. 그래서 막 진짜 자기 나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어나 어, 이거 어, 너무 건감된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휴대폰 번호를 막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걸려고 검색을 해보면 축구 선수 사진으로 바뀌어 있잖아 100% 초등학생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화명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어, 막 이렇게 막 영어로 막 써져 있고 <웃음> 아니면 가끔 영민이 오천 원 갚기 막 이런 거 써져 있고 막 <웃음> 그래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야, 축구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할것 같아요. 근데 저 네. 어디서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본적 있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카톡 픽사 유리학이었는데 네. 축구 선수 사진 그 아, 하나가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한 10점 주려고 그랬어요. 왜요? 카톡 <웃음> 어나 아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내 카톡을 하나 상상했거든? <웃음> 내가 자꾸 장난치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막 <웃음> 사진이 뜨면 이거는 자기 어필도 안될 뿐더러 자기 관심사에 너무 빠져 보이지 않나 어. 아 물론 팬이니까 광팬이라서 해놓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아니야 이거 뭐 사람의 개인 종류니까 존중은 하겠지만 아, 호감은 가진 않는다 에. 이거 몇 점? 이거 마이너스야 <웃음> 마이너스 50점 <웃음> 누가 찍어준 어. 사진 아. 오. 정훈이 형이죠? 찍어준 사진, 오. 남이. 이거도난 좋은데? 음. 셀카보다는 이게 낫죠? 왜냐면 더 무드 있어 보이고 뭔가 어. 친구도 있어 보이고 음. 감성적이잖아, 음. 남이 찍어준 사진은. 나는 이거 100점. 어, 뭔가 되게 자기에 있어 보이고 자존감 높아 보여. 그러니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지. 아 응. 응. 뭔가 셀카로 하기에는 뭔가 어글거리고 제일 나다운 응, 응, 응, 사진이 응, 응, 응. 항상 누가 찍어준 사진이어서 응, 응. 이렇게 많이 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에 패션이 담기잖아요. 근데 그 패션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 장소도 담기고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확실히 남이 찍어준 사진이 잘 담기죠. 근데 전 생각해요. 누가 찍어줬을까? 저런 괜찮은 사진들은. 근데 이것도 보이는 게 너무 이렇게 보여야지 라는 사, 그런 느낌이 사진적으로 <웃음> 보이면 안 된다고 <웃음> 생각해요. 뭐 책을 맞아. 보면서 웃고 있다든지 <웃음> 도서관에서 책을 펴놓고 웃으면서 보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어, 맞죠, 맞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웃고 있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런 설정샷이 좀 눈에 보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따로따로 어, 따로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찍어줬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이다. 그렇다면 80점. 오. 제일 높죠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설정샷 그런 거는 마이너스 100점. 어, 그렇게까지 되고요 네. 왜냐면정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보여주기 식 같아서. 다음.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사진. 어 좋아요. 근데 또 엄청 귀여워. 어, 저 좋아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은 푸사로 해놓을 정도면 일단 애정이 많은 거고 이런 반려동물에또 얘기를 또 꺼낼 수가 있잖아요. 카톡을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푸사 <웃음> 누구야? 이랬는데 우리 집 애기야 막 이러면서 어,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얘기 꺼내면서 카톡 주고받고 하기가 좀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들이 키우는 사람들이 좀잘 맞지 않아요? 저도 저희 집 강아지랑 닮았던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성격도? 보통 비슷하던데? 그래서 나는 좋아. 그래서 90점. 아니 근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사진도 아니고 다른 데서 퍼와가지고 음. 그, 해놓으시는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아. 나는 근데 그것도 좋아.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귀여워서 저정해가지고아 이거 내 부사 해야지? 했을 거 아니야. 난 그런 것도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 오. 다음 친구들과 단체사진! 아이거 제가 찍어준 건데 아네 <웃음> 이분들 누구죠? 이거아저희 <웃음> 3월간이 저거 예, 저간에또 <3월간이> <웃음> 만취했을 때 사진이죠. 박희거님이야거 저거 저거 저거 저 나야. <웃음> 어, 오빠야? 응. 네 아무튼 어떠세요 이런 친구들이 찍은 단체 사진? 어, 그냥 ENFP 같아요. 잘놀것 같고 네. 근데 저도 이런 건 진짜 좋아해요. 어, 자기 사람들 잘 챙기고 어.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네. 라고 느껴져서 전 좋아요. 음.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이것도 난1 0점 근데 단체 사진도 그런 결이 있어. 막 친구들이랑 막 우락부락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음. 찍은 아, 알지? 계곡 놀러가서 다리에 허벅지에 문신 입고 막, 막 이런 거막 그리고 음. 내 사람들만 챙긴다. 막, <웃음> 막 이런 거 알지? 그러면 친구들이랑 그냥,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몇 점? 평균 50점이죠? 70점? 70점? 넘어갑시다아 네. 증명사진, 프로필사진? <웃음> 오빠다. 이것도 저랑 같이 찍으러 간 거거든요. 에이. 제가 소개시켜준 곳인데 이거 뭐 평타 아닌가? 저 좋아요. 어. 어때요? 아전 아, 이거 괜찮아요. 셀카보다 훨씬 나아요. 제일 잘 꾸며진 모습에 그냥 단정하고 실물을 좀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쵸. 저는 이거 82점. 82점. 뭔가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나온 그런 프로필 사진을 골랐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아이 사람이 되게 이런 면을 좋아하는구나. 파악하기 쉽으로서 저는 이거, 이거 한 90점? 본인이...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짜증. 알지? 운전대 잡아가지고 여기 손 보이게 한 다음에 시계 보이고 차 뭔지 보여주고 오빠 했었어? 왜 이렇게 본인 좋아해? 아니 너무 사진웃겨제 <웃음> 경험상 이런 사진 하고 있는 친구들 특징이 약간 나쁜 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돈 굴리고 돈 필요하면 돈잘 돈 빌려주고 극전 필요할 시연락 <웃음> <웃음> 아니면 은뭐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뭐 어. 생각한 대로 어. 그리고 막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저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이건 솔직히 친구로서도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말한 거 아니고 실제로 진짜 자수성가했어, 어떤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잘 돼도 이런 사실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근데 여기 또, <웃음> 이것도 그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본인 사진 요, 이것도 본인 사진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 인정, 인정. 어, 보통 학생분들이나 아, 큰 맞아요.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아, 목표를 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제목이랑 달라요. 본인 1인칭 시점 사진의 이거랑은 또 다르죠. 얘라서 그런 거지 다른 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라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 공간이라든지 전 이런 건 좋아요. 아 그런 건 이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악! 아... 아. 아... 아 아이돌 사진? 아 어때요? 아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봐봐요. 아, 이렇게 보면 은 없는 게 제일 나아요. 진짜로.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배경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그거네요. 가만히 있으면 90이라도 간다. 네! 아 근데 난 이거 존중해. 왜냐면 나도 내가 최애 만화 애니 만화 캐릭터 사진일 때가 있었어가지고. 아그 그래? 저는 한참 했었어요. 누구로? 현아. 아... 근데 남자야. 남자 카톡인데 여자 아이돌 사진으로 몇 점? 아 근데 나도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60점. <웃음> 나는 반대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남자 아이돌 분이 사진을생각면 응. 아,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약간 어. 좀 나는 방어 기제가 어. 느껴질 것 같아서 어, 어. 어, 어.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 이분을 좋아하면 은 뭔가 나을가아이렇게쓰생는것같 생각할 도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냥 같이 있을 때막 아이돌 덕질을 는저 상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접근성 면에서 따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아 저는 점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이거 진짜 저예요. 근데 저 이거 50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여울 때가 있거든요. 에이, 에이. 애니메이션. 저도 애니메이션 뭐 지브리나 이런 네.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해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귀엽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밝은 사람일 것 같고. 아니 근데 나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해놓은 적이 있어 심지어 음. 나는 그 오늘부터 신령님이라는 애니에 토모에 사마한테 빠져가지고. <웃음> 거기 여주가 나나미짱이거든요? 네 나나미도 해놓고 토모에도 해놓고 했었는데 응. 남자가 그렇게 했다 <웃음> 아, <웃음> 그래 저도 했었으니까 한 30점, 네 아, 근데 저렇게 해놓고 애니메이션을 또안 좋아하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딱이한 편만 어, 재밌게본 어, 거지? 어, 어, 어. 짤만 좋아한다든지 그럼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50점 줄까요? 어, 좀 말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네, 아니, 축구 선수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웃음> 축구 선수랑 비슷... 해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는 카톡 프로필 사진 유형입니다. 11가지 정도를 봤는데, 만약에 이제 뭐 꽃사진이다 이러면? 어... 30점. 우락부락한 운동선수 사진. 10점. 어. <웃음> 근데 솔직히 카톡 프로필로 호감은 전잘 모르겠어요. <웃음> 비호감은 살수 있어도 호감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점수 매긴 걸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찍어준 그냥 사진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여러분한테 제일 그 추천 안 해드리는 거 축구선 사진. 그거야 과시욕, 과시욕. 과시욕, 빵점, 아, 빵점. 아무래도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아 어, 맞아요. 네.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저희랑 차이점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확실히 노프사가 좋지 않나. 뭐, 아무튼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좋은 사랑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리오스 아리오스 응안 나가 네, 오케이